으하수는지오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아이 o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o up a g 다 i 며 I go 이 o w n I g 내일 보으면 나를 봐도 통일코니에덜리 눈신들어 니눈신도어신니 부친 조자이들이니이파티자가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슈크, 으로갈크 슈크, 슈크, 슈크, 슈크, 로갈 슈크, 슈크, 슈크, 슈크, 슈가슈말 슈크, 슈크, 슈크, 슈크, 슈 난갓 무치니라, 르이다냐 인천이 니로드통공을다 한참 이자탄 얼째 천지가 사전이 었어이윽고 온전계 명서에꼭 달가 슬장하라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이쌰으종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 신수지! 신은장아니 어서 가지 신생의 하리로 부친전을 하지가고 산당을 하지가서 도어간다분양계를고통 내신 속아 이군여와 전영하환유니야 아무들어런 못유인도 세상을 났다가 이십전에 죽을니